hello 1 2 3 namaste namaste, life. namaste didi b a y a 저희는 델리에 가기 위해 오토를 타고 버스 정장이 있는 파티알라로 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기차가 있는 암발라로 출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시위대분들도 볼수 있었어요. 암발라 버스정류장에서 암발라 기차역으로 갈거에요 점! 가는길에 흥겨운 음악이 나오는 사원도 지나고 암발라역에 도착! 전광판에서 플랫폼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플랫폼 넘버 no. 2. 2048. 아차, where we go? 일단 플랫폼 넘버 2. 오케이. Okay. 바이바이. <웃음> We are. Now we are in Ambala camp and we are waiting for our train. Uh, actually now the train needs to come. No? Yes, yes, yes. yes. But so what happened? Uh, train get late and <laughs> we reach a little uh, early so we have to, anyway we have to wait. 기차가 연착이 돼서 기차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고 화물 기차도 보고 짜해도 마셨어요. Now our train is 2 hours f minutes late yeah. and we are getting cold, very cold. Uh, we are e t So this is Indian style to travel. you don't know your when w l l be late and when w l l come there no n in the yes. no so we are, we are 결국 아재 씨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웃음> 또 다시 화물 기차가 지나가네요 이사가 곧오래정이라 저희가 탈 칸이 멈추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아, 아 이곳 이번에 저희가 탈 칸은 CC칸이에요 한국의 KTS와 같은 의자로만 되어있는 칸이에요 이렇게 모니터도 있는데 원래는 도착형을 알려주지만 오늘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암발라에서 델리로 출발! 델리가 마지막 역이라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오토를 타고 친구 집으로 슝! 다음날 지상철을 타러 가는 길 원숭이를 데리고 있는 소녀를 만났답니다. 역까지 가는 마을 오토를 탔어요. 9 rupees only. Mm -hmm. And t h e i 150 rupees. Mm -hmm. And mine? And o h e charge for t e o e t r 40 rupees 열차 열차 들어옵니다. 지상철을 타면서 밖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환승 어렵지 않아요. 환승하실 노선의 색 발자국을 따라가주세요. 저희가 델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의 브런치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짐이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올드델리역으로 기차를 타러 왔어요. 지상철에서 올드델리 기차역으로 다시 오토를 타고 이동했어요 올드델리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원들을볼수 있었어요 열차 열차 들어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탈 기차는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 반을 찾는데 오래 걸렸답니다 이번에 탈칸은 에셀칸이에요 잠을 자면서 갈수 있는 칸이랍니다 이렇게 중간 침대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델리에서 찬디가루로 굿나잇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인찬디가 어. 이제 진짜 모집에 뭐갈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ęd>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sund WHO>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sundsky>